안녕하세요 호곤입니다 아, 오늘은 자수성과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 돈의 속성 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승호 회장이 쓴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안에 76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는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 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용어집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어, 호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어, 네이버에서 호곤의 경험공유기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호곤안경이라고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안에서 돈의 속성이라고 치시면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된 pdf 링크를 남겨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에 이어서 경제금융용어 700선 하루에 10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이 있네요. 음, 경제금융용어 700선 머릿말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간하였는데 그간 동책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내용과 같이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전문용어와 경제, 금융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금융용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용어 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쉬운지 같이 읽어볼게요. <웃음> 또한 이북으로도 제작하여 독자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어, 보고 지금 여러분께 음성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금융 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과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집필에 참여해주신 경제교육실 교수님들과 용어 집필에 좋은 의견을 주신 관련 부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장 박철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